이렇게. 자, 그 상태에서 숙이고. 응, 무릎 살짝만. 그렇지. 오늘 알려줄 내용은 왼발로 압력을 넘겨주면서 체중을 넘겨주면은 내가 휘두르는 힘에다가 본인의 체중이 더해지니까 공이 더 멀리 가겠죠.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먼 거리가 되게 쉽게 갈 거예요. 이거 넘어가는 거는 지난 시간하고 똑같아요. 오른쪽 어깨, 오른쪽 골반 빠지면서 팔 뻗어내고, 손목 꺾고. 그때, 그렇죠. 주의해줘야 될 점은 이렇게 몸이 펴지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숙여졌던 각도가 유지되는 거 그렇죠, 자, 그랬으면 오늘 포인트는 압력이동이라고 설명을 했죠? 자 지금 보면 은 왼발과 오른발의 압력이 더 든든하게 있거나 오른발이 조금 더 많죠? 자그 압력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는 거야, 이렇게 그래서 본인의 체중을 왼발로 넘겨주는 거예요, 이렇게 음. 이때 제일 좋은 거는 왼발을 밟아주는 거, 발 자체로 다리 자체로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, 다리 자체로 그러면서 여기 등 있죠? 등부터 허리까지 여기를 왼쪽으로 같이 살짝 밀어주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압력을 넘겨주면서 팔이 내려오는 거예요. 자그 다음에 왼팔을 넘겨주면서 몸이 회전. 이렇게. 자그 상태 숙인 상태 유지하면서 회전. 손목 꺾고. 자 왼다리 밟으면서 압력 이동. 자 거기서 팔 내리면서 몸 회전. 다리 살짝 넘기니까 돌리니까 편하죠. 네. 자 백스윙을 할 때가 이렇게 갔죠.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압력 이동을 할때 이렇게밖에 못해. 그러니까 컨택도 제대로 안 나오고 모양도 보기 안 좋은 거예요. 백스윙 때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, 이런 훨씬 더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잖아요 상하체가 분리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하체가 일체감 있게 같이 움직이는 게 먼저예요 자 그럼 팔은 이쪽으로 내리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팔 내리면서 돌려보세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빠져줘야 돼자 크게 돌고 왼발 한명 넘겨주면서 채 넘기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은그다음이 팔에서 몸을 한번더 돌려 배꼽이 정면 명치는 45도 대각선 네, 체중은 왼발에 넘어와 있요자 그럼 여기서 손목을 목 쪽으로 넘겨요 이렇게 시선은 정면 공 나가는 거 봐야죠 어, 자 그렇죠 미안해요 미리 얘기할게 아 시선은 정면 그렇지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필수로 해야 될게 뭐냐면 손은 여기서 클럽이 고 돌려서 보세요 클럽을 넘기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워요 그게 아니라 내 오른쪽 허벅지 있죠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오면서 도는 거예요 이렇게 체가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내려올 때 압력이동 체가 돌때 몸도 회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 돌면서 피니쉬 잡기가 아까보다 좀 수월하죠? 내려오는 라인 우리가 이걸 다운스윙이라고 불러요 클럽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려온다 그래서 다운스윙 라인은 몸에 가깝게 들어와야 돼 몸에 가깝게 들어와야 돼 몸에 멀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끈 가깝게 들어와야 돼요 자그 상태에서 몸 회전 크게 손목 꺾어서 압력 부드럽게 넘기면서 팔몸에 붙이고 자 백스윙 제자리 왼쪽 압력이동하면서 왼팔 넘기고 피니시. 그렇지. 자, 백스윙 제자리 회전 크게. 왼발 압력이 동하면서 왼팔 넘기고. 자, 백스윙 제자리에서 회전 크게. 왼발 압력이 동하면서 왼팔 쭉 밀어내고. 그렇지. 오늘은 여기까지.